어.. 화물 배비죠? 정확히 말하면 화물 배비고 이렇게 이렇게 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배들을 탈 수가 있어요 잠깐만 나 한번 타봐야지 후! 어.. 배탈수 있어요 흐흐흐흐흐어 <웃음> 뭐야? 재밌지 않은데? 어 뭐야? 어어 꽂힌다 화살 꽂힌다 오 죽어? 오, 죽었다 어 뭐야 이거 왜죽어 왜죽어 표정 연습인가? 셰드샷 도 뜨니 안 뜨네. 자, 자 팀원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미있게 관광이나 떠나야지 이렇게 리얼터의 모습입니다. 응징의 날에서 많이 플레이해봤지만 낮으로 플레이하는 건 처음이고 그몇 가지 맵 부, 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해금이 되어 있죠. 아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야 이탈리아에. 이 베네치아 안녕 아 평화로워 자 이렇게 맵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역시 낭만의 나라 서있기만 해도 사랑이 싹 튼다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아무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도와주러 가야지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엤? 어엤? 어엤? 어 어이? 이 아니 아아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딨어 일로와 나쁜 놈들 죽는다 어? 저, 저, 그렇지 뭐야 왜 이렇게 잘 죽어 에 파라당 파라가 파라야 네, 어. 내 머리 위에 일로와 아, 파라 왜 이렇게 몰있어 이동해서 핫! 아앗, 아, 아, 이거, 시키 이거, 이 5, 5, 이거 다섯..다섯.. 헛 5, 5, 5, 5, 5, 5, 5, 한쪽 죽이라아 5, 5, 5, 5, 5, 5, 5, 5, 5, 5, 5, 5, 시키 이거 5, 5, 5, 5, 5, 이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죽라 죽어라 이놈들! 안죽네 아, 아하! 나이스 너무 좋고 어, 어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오! 어, 나이스 저기 미도가 있었네 그렇지 손이 잡혔다. 뭐야? 뭐니? 어, 어, 어, 아, 안돼. 아 이동, 아 자, 아, 살았다. 킬러킬러 하주 음. 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서. 와 어, 같은 규브라에 한번 가겨주고 퐁퐁퐁퐁 잡고 그렇죠 좋아요 어, 뭐야 어, 어. 용예눈으로 봐봐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안죽었어 야야아저기 안죽네 <웃음> 어 뭐야 어안녕하십 안녕? 잠깐만, 배 같이 타봐야지 안 갔군. 잠깐만, 같이 타자 안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웃음> <웃음> 어디갔어? <웃음> 내 친구 어디갔어? 루시우 <웃음> 내 친구 루시우 어디갔어? <웃음> 나이스 <웃음> 컷, 컷. 아 아파 아 뭐야 아니 루시우야 너 아까 나랑 아 뭐야 <웃음> 잔인해 야나 너랑 같이, 같이 탈려 했단 말이야 나는 난 너랑 같이 탈려 했단 말이야 기다봐 네, 간다 간다 아 자리야가 없는데 어떡하지 저기요 어딨어 와 e 트큐쿠라의 면상 맞아라 맞아라 맞아 맞... 맞.. 맞라맞아라오 파라 뭐야 아이 아. 아, 나이스 올라가서 어디 갔어? 아씨, 위에 있구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아, 한쪽. 어, 마지막, 마지막 거점, 마지막 거점. 간다, 간다, 간다. 슝. 일로와, 일로와 어 살렸다 지금 어? 응? <웃음> 이걸? 이걸? 핫핫핫 머리 죽어 그렇지! 너도 죽고 너도 죽고 핫핫핫핫핫 그렇지! 와사 좋아요 와가테큐쿠라이! 맞아 죽어라! 됐어 어이씨 떴다 아좀 죽어라! 어 잡았네? 나이스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그렇지! <웃음> 개쎄 아, 아주 개쎄 어어 랐어쎄 개임 저마허 오우쉣 아아 쏘지마 쏘지마 알아두세 못잡았어 1피와가테큐쿠아 죽어 제발 죽어줘 메 이는 안된다 아이고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악! 오씨 아, 그렇지. 바아 자르고. 오오 온다! 그 녀석들이 온다.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맞아라! 앫! 붕 섰다. 우리 기타 붕 섰다. 핫, 핫, 핫, 핫. 죽어, 제발! 안 죽어, 왜 이렇게! 가한다뭐 와가트 큐쿠레에아 죽어 제발 파라님 어어어 어어어 어왜 안죽어 죽어 어 죽어. 죽어주세요 나와라 아 맞았어 아 아깝다 일로와 일로와 두루와 두루와 두루와 이새끼들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어! 퉁 어! 와가테큐 쿠라이! 못 온다! 이놈들! 잡았다! 팔아 팔아 팔아 어딨어 어어 나이스 일로와 오호호! 막았다 버리 아 한쪽 개쎄 한쪽 진짜 개쎄 와, 한쪽 진짜 쎄. <웃음> 아, POTG 내가 아니야.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 근데, 와, 리얼톤에서, 리얼톤에서 한쪽 써봤는데, 진짜 쎄네요. 와, 엄청난걸. 아, 뭐야. 아, 내가 더 잘했는데, 이거 뭐야. 아, 솔직히, 아, 날 잡았구나. 아, 그렇지. 날 잡았으니까 인정. 자. 산조를 리알토에서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어... 굉장히 세요 어... 확실히 지금 굉장히 강력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더이상 이거 수비 영웅이 아니라 약간 공격 영웅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 세죠 아... 금도 많이 먹었고 아무튼 정말 짠 산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